오, 링크링크. 링크링크. 오, 링크 오, 링 오, 링크 <목소리> 오, <오른쪽. 목소리> 오와 오. 이게 머리 맞췄다 나이스. 이거는 10캐디 인정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너무> 맛있다. 클맛. 아잘 먹어요. 오! 이거 완전 잘 쏜다. 불렀어? 아, 스파이크 다운 에이. 오! 대박. 나도 신앙. 네정적인긍정적데 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인 다다 예, 위위위위위위아저 저, 백검 되는구나 저기 응? <웃음> 어 에이스 에이스 어, 도 있다 도있아야 온도 온도 뭐, 뭐. 뭐, 뭐. 뭐. 저 <웃음> <템포다, 템포다. 웃음> 나무 오겠다. 이거 어, 나무가. No <웃음> 네, 네, 내가 볼게 네, 네. 내가 디벌게, 내가 볼게 백사 맞아요. 백사, 백사백사 오, 나이스 오바. 이 찌발. 어, 이 백사 사십 세이지. 오. 뭐 다시 돌았나 본데. 오. 이스이스 <웃음> 가나? 오. Not ready, not ready yet. I could have yeah, oh. oh, a little recognition Shoot. is nice now and then. Thank you. Oh. Thank you. Oh. 나무 하나 나무 하나 나이스 잡는데 어? 같이 수도이맨 <놀람> 아 나이스 몰라 레이나가 여기 아깜짝이